저희가 이번에 새로 들어올 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브랜드에서는 하드 휠도 나오고 소프트 휠도 나오는데요 제수미 강사님께 소프트 휠 선사하겠습니다 소프트 휠 뭔지 아나요? 부드러운 휠 아스팔트에서 잘 굴러갑니다 일단 조립을 후딱 해보고 그냥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<웃음> 자, 휠 한번 디자인 보여주시죠해요자끼우는거이요 디자인 보쪽 음. 어머 이쁘다보이쁘네요 근데 돈랑스이용요이자보다 싸다는 거네요 거친 바닥에서도 잘 굴러갑니다 진짜 잘돼요 핑장 소음이 안납니다 조용하게 굴러가서 아니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좋다. 피일 어떻습니까? 이거랑 어, 다르긴 한데 이것 좀 제거 파일인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